동안 여기까지 같은 내려오니까 피신을못한거요그서 어디로 갈게 서울에 피신할 만한 남한 산성. a n 남한 산성. n Sansom, Naman s a 남한 산성 Naman Sansom, Naman Sansom, Naman Sansom, Naman Sansom, Naman s a n s 근데 항복을 어떻게 하냐 석촌호수까지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석촌호수에서 세번 절하고 아홉 번 땅을 쳐 머리로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그러는 거야 어디에 석촌호수 그래서 그 석촌호수에 가면 뭐가 있냐 비석이 있어요 이게 대청 황제 공덕비야 지금 가면 돼이 시간에도 볼수 있어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 뭐라고 글씨가 써져 있냐면 한자 만주어 파스파 세 개로 써야 했어요.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만조가 뭐냐면 만조가 이 청나라도 우리 후메인 전처럼 말을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만조야. 그런데 다 어디 파스파 문자 영향으로 알겠죠? 우리도 그런 것처럼 서 만조를 만들어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사람들을 만오천명, ,000명, 이만명을 포로로 목, 목에 굴비 먹듯이 묶어가지고 20명씩 끌고 가는 거예요. 1월 15일 겨울에 이게 병자 호란이야. 그래서 어떻게 요심양에 가가지고 도망 나왔는데, 어머, 도망 나왔는데, 1500명이 도망 나왔는데, 어디야? 암강에서 조선 사람들이 군사가 못 들어오게 해. 왜냐면, 그 비에 도망 나온 사람 다시 보내라고 써놨어. 그랬더니, 심양에서 도망 나와도 강을 넘을 수가 없었던 거야. 한매치지, 그집 끄집고 달려서 잡혀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도망 뒷건 나왔거든. 그런데 압록강에서 못 들어오게. 생각해봐. 끌려갔어. 그런데 우리가 귀국을 못하게 유승준 뭐 이승준처럼 귀국을 못하게 공항을 못 들어오게. 울음이 나잖아. 그래서 도망 나온 사람이. 홀림, 홀림, 홀림, 홀림, 홀림. 홀림, 홀림. 어. 그래서 도망 나온 사람이 거의 없어. 근데 이거 들어봐서 환양년 환양년. 네. 환영년도 들어봤어요? 네. 이때 200불, 300불 주고 사가지고 온 사람이 환영 환향, 환향향환샹시향 고향을 환영하는 환향녀가 돼서 환향녀 그런데 그게 저속하게 환향년이 된거야 막 300불, 500불 줘갖고 사왔는데 왜? 돈을 주고는 사갖고 갈 수가 있었어 그리고 그때 병자로 온때 군사들이 만 오천 명이 와갖고 여자들을 세 명씩 데려갔어요, 세 명씩. 그래서, 왜, 여기 뭐, 군사들이 최고지 뭐, 어떻게 쓰던 여자를 세 명씩 붙여준 거야. 그래서 거기 본토에 갔더니 어떻게 이제 뭐, 그 아줌마들, 원처, 원초, 본처들이 질투할 거 아니야, 질투. 자, 질투를 중국말로 해봐요. 질투? 지. 그렇지! 어, 지토, 지토, 지토, 자, 종성은 다. 다 빼라고 그랬잖아요. 어, 아무튼 질투 비슷하게. 그래서 지토를 해가지고 어떤 일을 벌였냐면 실제로 역사에서 뜨거운 물을 본처가 조수선은 온 얇은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어버린 거야. <웃음> 이게 누구한테 들어가게 겠어누르아치 손자인 홍타이제가 그걸 듣고 앞으로 조선수 대리고 여자를 핍박할 경우는 남편이 죽을 때 같이 죽일 거라고 해서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그때 이제 사람 이 실제로 있었던 거야. 그래서 거기를 피해서 도망온 거냐? 돈 있는 사람 사 갖고 왔는데 위에서 막 그런 거야. 이제 아, 저 갔다 왔어. 뭔 말인지 알지? 깨끗하게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나는 깨끗하게 안보는 거야 그게 환양년, 환양년, 환양질 한다 그러고 막 여자가 건신하지 못함. 그래서 환양년이라고 아주 저속한 말이 돈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임진왜는은 7년 동안 당했어도 그런 일은 없었어 병자호로는딱 2개월 당한 거야 2개월 2개월 완전히 만시작이 됩니다 혹시 소현세자라고 들어봤어? 소연세자? 세제 세자 소현세자라고 어떤 일이냐면 옛날에 여기서 지금 아까 저기 저기 좀 송파에서 항복하고 있을 때 세자 두 명을 데려가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소연세자라고 들어봤을 거야. 그 세자를 어디로 가겠어? 북경으로 데려간 거야. 왜? 볼모로. 그게 소연세자야. 그래가지고 일찍 죽고 막 이렇게 독살당하고 그러고. 왜냐면 소연세자가 북경에 갔는데 중국에서 너무 잘해주는 거야. 막그 카톨릭 신부가 오는데 막 무슨 항문이니까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던 거야. 중국이 참 괜찮다. 근데 인조라고 왕이 되게 짜증 난 거지 인조라는 왕이 왜냐면 얘가 볼모에 가갖고 친미, 친중파가 돼서 내려온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끌려갔으면 와서 아버지 내가 이 한을 맺히고 다시금 이런 뭐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 제들 죽어요. 이래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은 독살당해서 죽어요. 왕베이도 죽어요. 왕베이 왕비도 죽어요. 그렇게 쓴 사연이 있어. 아무튼 두달 동안 엄청 시이 당한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서 잡혀갔잖아. 여기서 잡혀갔잖아. 여기서 잡혀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마지막으로 이런 힘으로서 여기서 잡혀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음. 인구도 적었는데. 인구도 적었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인구도 적었으니까 어떻게 했냐. 인구도 적었으니까 끌려간 사람들이 다 이쪽 군사가 된거야 이제. 그래서 어떻게 명나라를 아작아작 다 먹어버린거야. 그래서 청나라가 완전히 중국을 제패한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청나라를 완전히 재패했으니까 뭔 일이 벌어졌냐면 이상하게 된 거야 우리 조선적 사람이 중국을 통일한 거예요 누로와치 중국 이름이 아니야 그 다음 마지막에 라스트엠파이어 보면 그 누구야? 푸이 푸이 왕이라고 들어봐요 영화에서 라스트엠파이어 보면 남자 조그만꼬마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도 청나라 사람 아무튼 이렇게 된 거니까 중국에 가면 동북공정이라는거 들어봤죠 네. 백두산 쪽을 자꾸 국경을 세워갖고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거예요자 여기서 잘 들어보면 그것이 이해가 돼요 백두산 밑에 자기 선조야 그 역사가 누구 역사가 돼버린거예요 청나라 청나라 역사가 되니까 그게 곧 중국 역사가 된거예요뭔 말인지 알겠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상이 겹쳤어 이걸 알아야 돼요. 무조건 막막 <웃음> 막 이렇게 한다고. 조상이 겹쳐서뭔 말인지 알죠? 조상이 겹치단 말이요 음. 그쪽 말도 맞는 거야. 그쪽 말도 왜냐하면 청나라가 마지막이었으니까 음. 누로아치가싹다 잡아버렸잖아.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세워버렸으니까 그 나라가 오늘까지 여, 명맥이 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쪽을 보존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땅을 파거나 역사가 나오면 뭐, 뭐든지 고려시대 역사야. 잘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막 어우 리 역사를 최대해 진해 역사라고 한다고 그러고 음. 음, 이해가 됐죠. 봐, 벌써 지금 막 음. 음, 역사를 벌써 그냥 스킵 다 해버렸잖아요. 이제 이해가 돼요. 홍건적도 이제 그때 환영년 뭐 병자호란도 알았고 임진왜란 7년 음. 있었고 감자호란 이제 끝나요. 그러면서 통일시켰어. 청나라가 그런데 이때 무슨 언어를 썼겠어요. 아까 얘들은 무슨 말을 만들었어. 만주어 만주어를 만들었는데 얘들이 어떻게 했냐면 만주어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어떻게 했냐 만주어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만주어를 만들어서 여기 명나라 사람들하고 언어를 같이 써라 이렇게 해버렸어 옛날 원나라처럼 야 한자 쓰지마 만주어 써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 그런데 얘들은 뭐를 생각하냐 그런 반란이 일어난다고 생각한 거야 혼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제일 비싼 음식이 만한 음식이야. 만한. 만주하고 한조하고 음식. 3천만원짜리. 그래서 통합을 시켰는데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한자어가 만조를 먹어버렸어. 도태됐어. 그러니까 소리 글자가 유난히 남은 게 뭐예요? 훈민정음 하나만 지금 이 아시아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민정음은 어떤 기질을 문화의 기질을 영향을 받았어? 몽골의 파스파의 그 음역대와 그 소리의 글자라고 특성을 그대로 벤치마킹을 한 거야. 음, 벤치마킹을 한 거야. 저거를 같이 끼워놓으면 안 돼요. 히터를. 어, 요 히터는 그쪽으로 가야 돼. 화장실로 가든지 다른 별도 독립선으로 가. 그래도 뭐안 춥네. 이해가 되죠? 이해가 네. 되지? 여기까지. 오, 여기까지 이해가 돼. 불을 켜놓고 조명부터 해놓고. 그러니까 자 이런 와중에 후면적으로 이대할 수밖에 없었던 건 파스파의 그러 소리 음역대나 그 확장성 그걸 소리 글자를 그대로 가져왔고 그 다음에 그 체계를 홍무정문이라고 해서 발음을 북경에다 표준을 맞추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한국말이 중국하고 똑같은 거하고 비슷한 게 많아졌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 유난히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하고 비슷한 게 많았잖아 춘파의 발음만 빼면 됐던 그 이유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북경역에 홍무정을 베이스로 근거를 해서 사운드를 여기서 딱 가져왔고 거기에 기능이나 이런 거는 파스파 문자의 기능과 소리 사운드를 더 갖고 와버린 거에요. 굉장히 뛰어난 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나다는 거는 융합을 해야 되는 거요 융합을. 유전자도 그렇잖아. 자꾸 탐이조끼리 이렇게 자꾸 이게 섞어야지. 우수한 문제가 나오는데 왕족끼리만 계속하면 이상한 또라이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으 마찬가지. 여기도 지 융합을 했잖아. 융합. 어제도 융합 퍼포먼스고. 융합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융합의 대명사 꾸민 자업이라는 소리가 나온 거지. 이해가 됐죠? 그런데 거기서 사라진 글자가 네이자가 있었던 거야. 이해가 되죠? 조명 부터 켜면 돼 아니, 조명은 여기다 풀 때고. 이게 지금 열 받아가지고 많이 지지가 아, 그랬구나. 오늘 네. 그러니까 히터는 히터를 거기다. 이 아. 히터가 아. 엄청 조름이 막. 아. 그렇지, 아, 그지지 아, 어, 이게, 어, 이게 조금 어둡다. 아니, 나 잠깐 하닝. 자다 일어나도 될까? 아니아니아니 안녕하세요. 잠깐 어, 봐.